윤성아 혹시 지금 도착했어? 응나 지금 막 도착했는데 아 벌써? 왜? 어디쯤인데? 나 아직 가게 친구 윤성에게 응? 뻥치는 정민 아 손님이 많아서 출발도 못했어아 그래 어쩔 수 없지 미안. 미안 아니야 진짜 괜 넘어간 윤성을 괜찮아. 보면서 신나하는 정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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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야, 나 수학 숙제 좀 도와줘. 그래? 그럼 야라고 하지 마. x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비즈, 마이너스 처음 볼때도 노래 부를거야 이렇게 안하면 안해야죠 응 잘했어 그래서 대입보자 여기 2 곱하기 4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12플문화 트 11제곱 144 마이너스 음 어, 갑자기 윤성에게 뽀포를 하는 정민. <웃음> 당황한 윤성과는 다르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정민 이번엔 반대로 정민이 당황하네요 잠깐만 사장님 올 수도 있어 월요일 쉬는 날에 아니 사실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웃기잖아 왜뭐 네, 뭐가 어떻게 여자가 여자 가슴이 많죠? 난 그런 적 있는데 나애즈가 아닌데 이게 뭔 황당한 소리 그게 렇 마음대로 돼 그냥 헤어지는 게 허전한 정린입니다. 윤성아! 나 자전거 태워줘! 우리 아까 점심때 두부 나왔잖아 어 어땠어? 그냥 뭐 두부 주면 난 맛있던데 근데 우리 아까 카페에서 뽀뽀할 때니 입술 지금 두부 같았어 뭐야 그게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 어? 안 웃었는데 그거 있잖아 안 웃었어 어? 안 웃었어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진짜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진짜 위험해 아들 잡아라 야너 내려 너 내려 빨리 내려 결국 내려. 대형 사고가 아, 터지네요. 어? 어? 아, 정말 장난이 심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오버하면서 우는 정민 아유 중심잘 았어 뭐야? 나 오지 않았어? 응난 걱정돼서 빨리 와 봤지? 나 원래 세일거 없잖아 혼자 뭐 했어? 생각보다 비율이 좋다. 좋다? 가슴이 나갔나 뭐하는데? 손가락은, 니가 더예쁘니까더 남고. 이게 뭔데? 눈이랑 코는, 너. 여기죠. 또, 또. 집중하면 내말안 들리지? 너도 삐너 맞아? 야.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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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되냐? 될 거야. 무조건. 그럼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나 지금 결혼하는 중이야 <웃음> 생각해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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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얘기 안 했나? 나 윤성이랑 같이 가는데. 어, 보인다. 여기. 안녕하세요. 네. 이정미 씨분이죠 네. 신랑님과 친 네. 잠시만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친구분께서는 저를 같이 읽어시면되실고요 <목소리> 촬영 전 준비사항이에요. 드레스 입고 가도 편해시게 오피스 마이크 잠시만 한번 읽어주시면 될까요? <목소리>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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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윤성을 찾는 정민입니다. 네, 니다 네, 다음 주에... Thank you. 남자친구는 정민을 바라보고 반대로 정민은 윤성을 바라보는 상황 결혼 잘해 시간은 흘러 정민의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아니 애기가 어린집에서 무릎이 까져서 는데 선생이라는 사람이 전화 한통 없는 거 있지? 아 어, 진짜 신경쓰 아 요즘은 진짜 어디 못 맡기겠어 불안해서 안전벨트 매 <웃음> 어쩜 저렇게 장난치는 것도 엄마랑 똑같아 <웃음> <웃음> 너무 웃쁘지응더 <웃음> 닮아서 정민의 계획대로 이루어질까요?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